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CN7 N9 프론트 범퍼 순정 전방센서 튜닝입니다 1.6 스마트 등급으로 출고된 CN7입니다 N9에 적용된 프론트 범퍼와 주차시 도움을 주는 전방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IVT 무단 변속기로 출고된 만큼 수동 변속기와 다른 타입의 센터 콘솔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죠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N9 사양 프론트 범퍼입니다 범퍼는 전차종 미도색으로 나오는 만큼 도색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간니시나 그릴 정도는 도색되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CN7 N9은 범퍼뿐만 아니라 그릴을 비롯한 각종 전면 간니시까지 모두 미도색 상태로만 부품이 나옵니다 장착 사양에 맞는 색상 코드로 전면 부품들을 도색하였습니다. 그외 각종 커버들과 스티프너, 휠하우스 커버 등이 필요합니다. N9 사양 전용 엠블럼도 준비했고요. 해당 차량에 맞는 컬러 및 종류의 전방 센서입니다. PDW 온오프 버튼이 포함된 센터 콘솔 스위치입니다. i v t 변속기에서 전방 센서를 선택하려면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출고해야 하는데요. 인스퍼레이션은 EPB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미리 재단해 두었으며 현대 순정 방수 커넥트를 이용해 잭 바이잭 형식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범퍼를 조립합니다. 전방 센서를 장착하고요. 와이어링을 달아줍니다. 전용 사양 범퍼인 만큼 센서 장착을 위한 별도 타공에 필요 없어 완벽한 핏을 자랑합니다. 이제 전장 작업입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 후 케이블시워 접촉을 방지해줍니다. 먼저 번호판 플레이트를 제거하고요.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스티포너를 N9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모양이 다르죠? 휠하우스 커버를 탈거 후 마찬가지로 N9 사양으로 교체합니다. 범퍼 쪽에 장착해둔 전방센서 와이어링은 현대 순정 방수 커넥터를 이용해 연결됩니다.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회선을 보호하기 위해 돌게이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마감해주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배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CN7은 관련 작업을 위해 탈거할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스위치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N9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스위치 인디케이터 점등을 비롯해 AV 모니터의 센서 모니터링 활성화 모두 잘 작동합니다. 전방 센서는 좌, 중앙, 우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0cm에서 최대 1m의 감지거리를 지원합니다. 계기판과 스피커를 통한 단계별 알림을 지원하고요. 전방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콘솔에 있는 스위치로 끌수 있습니다. N9 사양 번호판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N9 엠블럼 부착을 끝으로 작업이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N9 범퍼가 주는 스포티함과 세련됨이 눈길을 끄네요 유광 하이그로시 컬러의 그릴과 가니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일체감이 뛰어나고요 번호판 플레이트도 N9 사인인 만큼 들뜸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먼저 작업했던 LED 헤드라이트와 궁합이 훌륭하네요. 관련 작업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 CN7 N9 프론트 펌프와 전방 센서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